어른이 보험은요. 어른들이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장점을 핵심만 말씀드려볼까요? 성인으로 가입하면 11,000원이에요. 근데 어린이 보험으로 하면 그게 9,700원 줄어들어요. 보험료 기준으로 만원 정도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린이 보험에서는 암 진단비는 1억, 유사 암 진단비 3천만 원. 암진단만 90일에 면책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음. 5,6만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실비나 진단비 비 이제 기본계약 정도만 좀잘 만들어 놓으시고 갱신형이 있는지 없는지 납입기간 대비 보장기간이 적절한지 불필요한 사망담보나 80% 이상의 후유장애 등이 포함되어 있지다 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기대수명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질병을 진단받는 나이가 높아진 것은 아니고요 우선순위에서는 납입 여력 그리고 보장 한도 네. 근데 여기서 또 핵심 필수 권장 한도 특히 진단비에 대한 보장 한도는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두시라는 거고요 도 박찬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험 전문가 전선영 팀장님 모시고요. 어린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선영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어린이보험을 정의 내려주신다면? 어른이보험은요. 어른들이 가입하는 어린이보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보험은 아이들만 가입 가능한 게 아니라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성인이 된 20대 고객님들 그리고 30세까지는 성인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어린이보험도 가입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험의 장점이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험으로 가장 많이 문의 주시고 가입하고 계세요 음 스마트한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이 어린이보험이다 네네. 네, 그럼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장점을 핵심만 말씀드려 볼까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험료가 일단 성인보험에 비해서 저렴해요 음.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가입한도, 가입금액이 높고 그 다음에 납입면제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감액기간이 없고 암을 제외한 이대진단비, 뇌심장관련 진단비에 대한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네요. 네. 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장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렴한 보험료 어느 정도로 저렴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동일한 기준으로 제 설명을 드려야 비교가 이제 가능하실 텐데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DB손해보험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30살 남자가 똑같이 20년납 90세 만기로 가입을 했다고 했을 때암명 이제 안진담비 천만 원일 경우에 성인으로 가입하면 1,1000원이에요. 음. 근데 어린이 보험으로 하면 그게 9,700원 줄어 들어 음. 1,3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에 성인일 경우에는 1,200원 어린이보험으로 하면 1,000원 음.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1,000만원에 성인으로 하면 9,000원 어린이보험으로 하면 그게 6,800원으로 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원에 성인으로 하면 4,800원인 게 어린이로 하면 3,800원 정도 저렴하게 됩니다. 근데 진단비 기준으로만 봐도 성인 보험으로 하면 2 0 0 0 원인 게 어린이 보험으로 하면 이게 2 1,300원 정도, 4,700원 정도 저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은 진단비 1,000만 원 정도의 기준인 거고요. 우리 권장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한 달에 보험료 기준으로 만 원. 정도가 차이난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료인 측면으로 봐서도 어린이 보험 가입하기 훨씬 합리적이죠. 음, 그렇겠네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보장 한도. 보장 한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장 한도는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성인 보험에서는 암 진단비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암 진단비는 1억. 요삼진비 3,000만. 저 음. 기본 두 배에서 세배 정도의 추가적인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한 보험회사 기준이고요. 업계 누적 보지 않는 농협을 조합해 보면 어린이 보험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세 번째 장점이었던 납입 면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다면 납입면제는 그러니까 보험사가 정한 항목에 해당이 되면 이후에 보험료는 내지 않고 그 이후에 보장만 받는 제도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한 항목이 범위가 넓을수록 고객에게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납입면제 항목은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와 암, 뇌, 심장, 3대 질환에 대한 진단이 있을 경우인데 성인보험에서는 후유장애가 80%인데 반면에서 어린이보험에서는 대부분 회사가 50%예요. 물론 두개 회사 정도는 80%를 적용하고 있기는 해요. 아. 그리고 또 성인 보험에서는 일반암만 납입면제 적용이 된다면 어린이 보험에서는 유사암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뇌, 심장 관련 진단비에서도 성인은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에 해당이 되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는 그보다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에 납입면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50%와 80%는 아주 차이가 커요. 아. 그래서 지금은 뭐 고산만 끝나도 제일 먼저 하는 게운전번 나왔다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운전하는 연령도 되게 많이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20대들의 문화가 활동성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등산이나 백패킹, 서핑 뭐 이런 것도 네네. 굉장히 많이 즐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예전에 비해서는 이0대들이 점점 상해 담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음. 걸볼수 있거든요 음. 과거에는 40대 50대에서 걱정해야 됐던그 성인병 관련된 진단이 이제는 20대 30대로 점점 내려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또 학업이나 뭐 취업 이런 스트레스들도 만만치 않고 이러므로 인해서 2 0대의 이제 질병들이 막 점점 늘어나면서 질병후유장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납입면제 부분에서는 3대 진단 네 부분에 납입면제는 성인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이 동일하고 응. 네. 근데 이제 후유장애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어, 80%냐 50%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고 또 어린이보험에서는 또 유사한 응. 부분까지 또 납입면제가 응. 되기 때문에 납입면제 범위는 성인보험 대비해서 훨씬 더 넓다 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네 번째 면책기간! 면책기간은 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보험사에는 책임이 없는 그 일정 기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고 바로 보장되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이후에 보장을 개시하겠다는 뜻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성인보험은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9 0일의 면책기간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보험에서는 암진단만 9 0일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 어린이보험에서 도 15세 이하는 암에 대한 것도 면책기간이 없어요 음, 음. 근데 어린이보험에서는 15세 이상에 해당될 때는 올 초까지는 없다가 최근에 음. 암진단 관련해서는 면책기간이 성인보험과 동일하게 바뀌게 음. 됐습니다 압인면제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좀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긴 한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성인보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이대질환에 대한 음. 면책기간 없는 거니까 요금도 그래도 장점이 사, 살아있는 거죠. 음. 자, 마지막으로 감액기간. 감액기간에 음.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신다면? 감액기간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금을 좀 줄여서 주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성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하고 1년 이내에 암, 유산,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양성 뇌종약 이렇게 진단이 되거나 특정 수술을 할 경우에는 그, 기간, 그 1년 내에 수술을 하거나 진단을 받게 되면 50%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요 감액 기간이 어린이 보험에는 아예 없어요 음. 그래서 감액 기간에 있어서도 아직 성인보험에 비해서 어린이 보험이 소비자들한테는 아주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섯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장점을 따져보더라도 무조건 성인보험보다는 어린이보험을 선택해야 되는 네. 이유가 될수 있겠네요. 자, 저희 구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든 간에 보험료인 것 같아요. 돈야죠 네. 네, 그래서 어른이보험에 대한 적정보험료. 에 대해서 조금 기준을 세워 주신다면 음, 네 적정보험료라고 하면 실상 이게 딱 얼마다 이렇다기보다는 실제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알겠습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분이 20대, 사회초년생이고 본인 보험을 직접 설계하고 납입할 거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음,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여성분의 같은 경우는 8만원선, 음. 8,9만원선, 그 다음에 남성분은 10만원선 기준으로 이제 추천을 드려요 음. 근데 부모님이 자녀 보험을 알아보시는 경우 준비해 주신 경우도 음.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부모님께서 납입 기간 전체를 납부해 주실 건지 아니면 일부만 납부해 주시다가 자녀분들한테 이후에 자녀들을 이렇게 넘겨 주실 건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 보험료를 내주시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취업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아이한테 물려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부모님하고 충분한 사의가 이루어진 뒤에 앞에 말씀드린 이제 권장보험료대로 음.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부모님께서 이제 우리 애는 아직 보험 잘 모른다 음. 내가 알아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신비 포함해서 진단비 위주로 그러니까 아까 권장보험료보다는 조금 더 낮게 안내를 해드려요 어 그러면 은 어느 정도나 좀 낮게 설정을 하는 게좋을까 5, 6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 기간이 꽤 길잖아요. 네. 20년, 30년씩 되는데 이 기간에 대한 보험료 지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계획을 좀 세우고 계세요. 음. 그래서 납입하는 기간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좀 세우고 준비하시는데 부모님이 알아보고 하시는 경우에는 자녀분들하고 얘기하지 하고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 기준으로의 좀큰 금액을 가입을 해 주시면 나중에 이 보험을 받았을 때 자녀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렇게 되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덜 느끼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그럼 그렇게 된다면 이게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들이 보험을 해야 되겠다고 라 생각할 시기 이 보험을 갈아타시거나 좀더 저렴하게 바꾸시는 경우가 많아서 해지율이좀 높은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예 이걸 해지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부모님이 실비나 진단비 비 이제 기본 계약 정도만 좀잘 만들어 놓으시고 자녀분들이 본인 보험에 관심이 생기게 됐을 때그좀도 추가적으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그 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실 때는 뭐쭉뭐 뭐 평생 납입해 주실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9 0 이상들은 자녀들이 성년 되면 다 가져갔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만 네.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정말 지금 가입하면 좋은 담보들만 준비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음,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판매된 상품, 표준형 상품이라고 해서 해지를 하더라도 물론 고객님한테 손해는 있어요. 그래도 일부의 환급금은 발생은 해요. 근데 지금 가입하는 거는 더 거의 대부분의 상품, 이제 모든 상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무해지형 환급형이어서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전체가 고객님의 손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준비해 주시는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 그 수준에서 가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이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성인분들도,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 계신 분들도, 사실 보험을 왜해약하시냐라고이 원론적인 걸로 들어가서 보면, 내가 필요해서 사실 가입했다기 보다는 음. 주변 설계사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필요하다 어, 어, 하나 해라 라고 해서 가입하시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건가에 대한 의심이 드셔서 리모델링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실패했던 걸또 답습시키지 않으시려면 어,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베이스 어, 나중에 받아봐도 아 이거는 꼭 필요했네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준비해 줬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어, 필수담보만구성좋 줘라 음.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음, 평균 8에서 10만원 정도 이하라면 성인보험에서는 사실 고장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40대 기준으로 성인보험으로 본다면 10만원 이하의 보험료로는 뭐 주요 3대 진단비 넣기에도 좀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수 있어요 음. 네, 이거는 어린이 보험이니까 음.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 보험료를 구성하시더라도 음. 20년 납 90세 만기로 짜시면 암 진단비 3 0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음. 뇌혈관 진단비,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원 음. 그리고 여기에 매일 지급되는 수술비와 질병후유장애, 상인후유장애까지 넣어도 10만원 선에서 가입하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된다 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음. 자. 모든 분들이 풀보장으로 신규 가입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존 보장을 이미 좀 준비하고 어. 계신 분들,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기존 보험을 보완하실 경우에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 받아서 살펴보는 일이에요. 음. 기존의 점검사항은 뭐냐면, 이게 여기 보험에 갱신형이 있는지 없는지, 납입기간 대비 보장기간이 적절한지, 불필요한 사망담보나 80% 이상의 후유장애 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담보별 보험료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비해서 뭐 저렴한지 비싼지 이런 가성비적인 측면까지 다 비교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암 진단비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품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갱신형이 아니면 유지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사암 진단비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의 보험 형태는 유사암 진단비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있더라도 암 진단비 20%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아야 6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를 필수로 암 진단비 보완의 핵심은 유사암이라고 볼수 있어요 응.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뭐 특히 진단 기술이 발달되면서 암이라고 부기에는좀 부족한 상태 그리고 암으로 가기 직전에 발견되는 상태 응. 이런 걸 암하고 유사하다 해서 유사암이라고 하는데 이 담보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갈수록 커지게 될거로 봐라요. 그럼 뇌의 심장 쪽은 음. 좀 어떨까요? 뇌의 심장을 보장하는 담보도 과거보험의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좁은 뇌졸중이나 뇌출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가지고 있어서 새로 보완하실 때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신장 진단비를 꼭 추가해서 보완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새롭게 보완하시는 보험은 기존의 진단비가 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암 진단비, 유산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신장 질환 진단비 각각 천만 원에 부족한 수술비를 좀 보완하시면 이렇게 되면 한 5만 원 선에서 보완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5만 원이면 기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존 보험이 잘돼 있다는 전제하에 전제 예, 그렇죠. 네, 네 거기서 또 불필한 담보들을 또 정리를 하면 되는 음. 거니까요 그래서 5만원 선에서 보완이 가능하시다 어른이 보험에서는 아직도 화두가 되고 있는 건어 만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음. 80세냐 90세냐 100세냐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기준을 조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최근 추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90세 만기 가장 표준안으로 가지고 가세요. 음. 100세 시대라고도 하고 110세 상품도 많이 나와 있고 하면서 100세 만기 분이 많이 주시거든요. 음. 그리고 또 일부 설계사분들은 100세 시대니까 뭐 당연히 100세 만기 가져가야 된다. 음. 금액 차이 얼마 많이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음. 근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질병을 진단받는 나이가 높아진 건 아니거든요 식습관이나 뭐 생활습관 환경변화 뭐 이런 하는 영향들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성인병으로 진단받고 발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시스템도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질병조기진단하는데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진단연령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암이나 뇌, 뭐 심장질환, 진단받는 환자들이 보통 60대, 70대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30대, 4 0대로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80세냐, 90세냐, 100세냐 뭐 만기의 중요성보다는 실제로 소득할 때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중 고보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음. 이게 컨설팅의 포인트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내가 40대, 50대의 질병과 사고 위험에 처했느냐랑 80대, 90대의 질병과 사고 위험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치료비용이라던가 생활자금의 체감도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보험료 납입 여력이 충분하시다고 하면 뭐 100세, 110세 보장 충분히 하시면 되죠 고민 없이 하셔도 음. 되는데 우리가 매달 쓸수 있는 보험료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정된 보험료 내에서 나는 90세, 100세까지 다 보장받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담보 금액을 줄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이 담보 금액을 줄이기보다는 경제활동할 시기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보장을 받을 한도를 먼저 구성을 음. 또 해두시고 이 보장기간을 조정해서 차라리 가입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기 설정에 앞서서 음.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장 한도를 먼저 설정하는 게 네. 중요, 중요한 거. 만기를 얘기하니까 납기를 얘기하게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이 묶어가는 거죠 네, 납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수 있는 분들 위해서 기준을 좀 세워주신다면 납기도 저는 만기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20년 납이냐 30년 납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납입 면역과 보장 한도예요 음. 네, 여기서 말하는 납입 면역 보장 한도 이 기준이 보험에 대한 고객님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음. 수입이 많고 적어서 납입 면역이 높다 낮다 이게 아니라 각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보험에 대한 니즈라던가 보험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납입의 수준은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지출할 수 있는 월 보험료가 뭐 5만원대인데 권장보험료를좀다 넣었더니 7, 8만원대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납입기간을 30년으로 좀 늘리셔서 보험료를 조정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동일한 보장을 30년으로 납입하게 되면 풀 보장일 경우에 대략 한 2만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죠 음. 근데 다만 단점인 건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늘어나게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 이면 2천만원짜리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20년 할부를 할거냐 30년 할부를 할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세요 할부기간이 길게 길수록 할부이자도 많이 내는거니까 총 보험료가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고객님의 경제상황과 보험료 납입에 대한 체감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20년 납이 좋다 30년 납이 좋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준비하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20년 납으로 하냐 30년 납으로 하냐 이거보다는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것을 어떤 구성을 했을 때 내가 더잘 유지할 수 있느냐 요 관점에서 생,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음 이게 사실은 뭐 만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우선순위에서는 납입 여력 그리고 보장 한도 네. 어이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만기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음. 뭐 납입 여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근데 20년 납이랑 30년 납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네. 기준을 명확하게 뭐 내가 납입 여력을 어떻게 맞춰서 설정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20년 납과 30년 납은 장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존재해요. 음. 20년 납을 하면 총 보험료는 줄지만 월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어린이 보험에서 아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납입 면제. 요 기간도 20년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음흠. 반대로 30년 납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납입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30년으로 늘어나고 또총 납입해하는 보험료도 함께 늘어나는 단점은 있는 거죠 음, 아무리 고민해도 잘 모르겠다 음. 20년 납이 좋은 건지 30년 납이 좋은 건지 네. 고민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준을 좀 세워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20년 납을 그래도 추천을 드려요 음. 그러니까 저도 보험료 내보고 있지만 사실 20년이냐 30년을 내냐에 실제 체감하는 기간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음. 그리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20년 납과 30년 납 저도 이제 설계로 비교를 많이 해드려 보는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30년 납보다는 20년 납을 많이 선택하세요 이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권장 한도를 다 채운다 하더라도 월 보험료가 10만원 미만 정도 보장한도 대비 보험료 부담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20년 납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보험료도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성비 측면으로 볼 때는 30년보다는 20년이 유리한 거죠. 음. 근데 여기서 또 핵심. 필수 권장한도, 특히 진단비에 대한 보장한도는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두시라는 거고요.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보장한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을 조정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 만기와 납기까지 네.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도대체 네. 어떤 담보를 넣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 필수담보 네. 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필수담보 어떤 것들을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뭐 필수담보는 어른아이 할것 없이 일단 실비 실비는 보험의 일순이기 때문에 먼저 필수적으로 준비하시고요 보험의 핵심은 고객분들한테 닥칠 수 있는 고액의 의료비 지출을 보험사에게 전가하는 데 있어요 네. 그래서 5천원에서 뭐 만원 드는 병원비 때문에 한 달에 1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몇백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가정경제 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를 대비해야 되는데 실비에서 80% 90% 다 나오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으세요 근데 그게 지금 시대 9 0대 100세 분들이라면 그 말이 적용될 수는 있겠죠 음. 근데 하지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될 나이에 일어나는 이런 큰 질병이나 사고는 치료기간도 길고 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돼요 그러면서 치료비 이외에 필요자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담보로 보면 어쨌든 대한민국 사망원인 1 2 3 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의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수술비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최근에 일부 고객님들은 뭐 뇌혈관 포활성 심장질환 수술비 이거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뇌나 심장 관련 질환은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술을 하시게 되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또 반복적으로 수술하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진단비는 최초 1회 지급되고 나면 없어지지만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매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뇌의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매회 지급되는 수술비가 긴 치료기간에 재진단비 역할을 하게 됩 될 거예요. 물론 진단비처럼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나오는 담보는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진단비보다 앞선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암진단비처럼 보험료가 뭐 엄청 비싸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20대 기준으로 봤을 때이대 진단비 수술비를 각각 2천만 원씩 넣으셔도 전 보험사 평균으로 볼때월 보험료는 5천 원 정도 올라가요. 뭐 5천 원이라고 하면 뭐 1년에 6만 원? 10년이면 60만원 20년이면 120만원인데 120만원 더 내시고 90세까지 20대를 기준으로 70년 동안이나 뇌 심장 관련 수술에 대해서 매회 2천만원씩을 보장받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꼭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저 역시도 어, 진단비보다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더우선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진단비가 당연히 우선하겠지만 이대 질환 수술비는 꼭 넣으셔라. 네, 뭐, 매일지급 수술비도 종수술비 이런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술비에 대한 중요성은 뭐,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담보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진단비랑 주요 질병 수술비가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매일지급 가능한 종수술비, 음, 음. 그 다음에 특정 질병 수술비 준비하시고, 그리고 상해 질병 관련 후유장애 담보를 음. 준비하시는 걸꼭 추천드려요. 다른 전문가님들은 4대 진단금입니다. 네.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이질병후유장에 관련된 담보들 그리고 이 후유장애 담보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 전문가님도 이질병후유장에 관련된 부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음. 질병후유장애 관련해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어린이보험에서는 얼마 중요한지 보험연구소 자료만 통해서 봐도 정말 잘 나와있고 그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은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 설계사분들이 보험료 아껴준다고 상해 후유장애 3%를 100만 원만 넣고 설계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정말 반대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20대들은 과거의 20대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잖아요. 과거에는 자기 차가 있거나 부모님 차를 빌려야만 운전을 가능했다면 최근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어플만 깔아도 차를 빌려 탈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뭐 취미활동도 운동하는 동호회 모임도 지역다 아주 많아졌고 한강만 나가봐도 뭐 자전거 타는 젊은이도 굉장히 많고 출퇴근할 때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저희 때랑 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경험 중심의 문화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엄청 부러워요. <웃음> 네. 근데 이게 좋은 부러운 면도 있지만 제 관점에서 또 보자면 이게 20대들이 과거 20대들보다는 사고의 위험이 좀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상해 사고 음. 관련해서인데 네, 상해 담보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음. 어른이 보험에서도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당연히 기반이 되는 게 상해 후유장해 3%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자정보다가 넘어져서 우리가 흔히 청구하는 것들이 시아파절 관련, 그 다음에 각종 부위 볼절 등산 중에 낙상사고라던가 뭐 자동차 사고 이런 상해사고 등이 20대층 사이에서 상해 위험률도 높아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저희가 청구해드린 사례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음, 확실히 이 상해담보에 대한 중요성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음.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사실 태어때는 질병담보가 중요했다가 이제 10대, 20대를 넘어오면서 상해담보의 중요성들이 저희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음. 통계를 확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 필수 담보가 뭐 5년, 10년 뒤에도 필수 담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입자들의 연령이나 뭐 성별, 직업, 가족력, 그 다음에 사회,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보장의 효율성을 따져 보는 게 이제 저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상해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만큼 상해담보에 대한 중요성이 20대들한테 특히나 네. 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